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. 식사 중입니다. 습니다 학살 중입니다. 제압되었습니다. 매천 날뛰고 있습니다.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. 사랑 TV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. 곧 포탑 방패가 사라집니다.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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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Grab them up, touch y o u s 빨강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되었습니다 날 뜨고 있습니다 Yeah. 赶刚的不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 충전이 가니다 little dish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. 파랑팀이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. 남상 миним평을 뚫지 말고 전 지도시 허지 m i n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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팀의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. 빨강 팀이 드래곤니 처치했습니다. 빨강 팀이 내셔남작을 처치했습니다. 빨간 팀의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.